啊走啊快 공포 방송 나마와 오늘은 답사 가장 음. 신속 기동하라 어, 못 들어갔다 씨발 와시오 보일까봐 시와좋좋 여기는 여기는 시청자가 제보 해갖고 온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문 소리가 난다고. 그런데 뭐.. 컴퓨터.. 이름은 가릴게요아 어, 뭐지.. 오, 깜짝이야. 시시보래, 시시보래. 아 깜짝이야 시시버려 시시버려 제발 좀.. 음... 안돼 형 아이고 야 내일 야구가 우왕총 시면 뭐. 진짜 100개 사자잉 아또 놀래라 그 야, 이쪽에서 뭐야? 어, 저기, 저기, 야, 저기, 가지마, 여기 기운 이상하다. 그때, 그때, 그때. 어. 뭐야? 와, 나숨 막. 와, 나숨콱 막혀, 우리야. 나그때 추워진다. 그때 뭐지? 와, 가슴 아다 답이에요. 아, 너도 그래? 난 지금 엄청 추워요. 추다고요 아나못 들어갔다 저거 진짜. 아우 이허벅와이보지 움직여. 버리아칼이힘지 움직인 거보자 야, 아, 야! 다 뭐야? <웃음> 와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여여여여여여여고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우쉬 아 가자 좀좀어뽀 무슨 소리야! 어, 남자! 야! 네, 네 방금 문어치고 못 봤어? 못 들었다고? 잡신들이 하나에 다 들어가고 잡신들이 하나에 다 들어가고 있어 잡신들이 하나 다시 들어가고 어, 여기 뭐물 소리야 지금. 어? 야 أو... <signific pixels Donc Kazutoları> أو... <miyorumés> 아니, 물소리가 계속 나, 물소리가. 응. 아니, 뭐. 악기를 넣는다고? 니 차, 너 차에 그냥 들어갔고 있어. 차에 그냥 들어갔고 있어. 야, 차, 니네 차에 들어갔고 있어. 응. 어 oh, 어쩌면 긴장해 너무 무서운다. 다시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Thank mm -hmm. you. 탁! 안에 들어가지 마, 나와라, 너. 너 안에 들어가 있지 말고 나와라. 안에 들어가 있지 말고 나와. 거기 는너가 들어가 는 것이 아니야. 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 씨. 어디서 물을 걸려 누구야 뒤에뒤에귀 내목 <unexpectedly> <웃음> 내용은 안 되겠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때 너... 뒤에 누구야? 뭐엄뭐 어, 뭐, 뭐, 따라오라 했그해 누구야? 뒤에 누구 따라와서... 어... 어... 여기 답사를 왔는데, 답사를 왔는데 지금 여기가 답사방송이 아니라 갑자기 공포방송으로 되어버렸어요. 저기를 다음에 좀더 정보를 모집해야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